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이템을 다 떨궈버린 최캐빈입니다 다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용암에 빠지는 꿈을 꾸며 매일 밤 매일 밤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보스레이드를 하고 마스터볼을 만들고야 말겠다 리모콘같은거 만들어가지고 용암에서 한번 아이템 꺼내볼까 어떻게 생각해 어? 그거 되네요? 되긴 되지 되네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웃음> 어? 케빈의 다크페럿은 근데 돌아오나보네 이렇게 어? 다크페럿 어? 어, 어 다크페럿 쓰러져있었어 비켜 우리 페럿이 치료해야돼 어? 잠깐만 얘 어디갔냐? 내 다크페럿 다페라 너한테 들어간거 아니지? 나 아닌데? 이거 니가 한짓이니 <웃음> <웃음> 아니 권팀장은 왜 버렸어? 권팀장 수영하고 싶대 수디야 그러면 내가 미안한데 이 다페를 타고 갔다와볼게 같이 가시죠 다크페라 나한테 왔네? 그래! 아이 가만있어봐 괜히 이거 빗소리 거 갔다가 죽이면은 빗소리한테 욕 먹는다고 오늘 빗소리 할머니네 갔는데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에미야, 에미야, 다크페론 내 나라, 한편나 다크페론 내 나라, 에미야. 빠르긴 그렇게 빨로 그냥. <웃음> 됐다, 나한테 왔다. 나옴니툴 만들어서 왔어. 나도 나도 나도. 할거 없다고. 얘들아, 내가 오늘 마스터 볼 만들어 줄게. 네. 한 사람 당한 개씩이야. 어, 진짜 그럴 수있으려나 모르겠네. 야, 우리 진짜 여원이잖아, 마스터 볼. 카오스 발견해서 하나 가져야지. 어, 어, 속도가 주체한. 어, 속도가 주체한. 그래. 봐 봐, 저기 내 시체가 있어, 여러분. 왔다 응 죽어 죽인거 같지 않아? 어? 준건가? 어여기서 도전 그래 그럼 나도 따로 도전할게 <웃음> 나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고? 어? 어? 아이템 보관물 저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선택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거? 맞지 어 됐다 아, 전체 선택 어떻게 해? 그냥 하나씩 클릭했어요 저 아이씨 방법 무식한 거밖에 모른다 에라 모르겠다 됐다 어다 됐는데? 자그 다음 트랜스퍼? 어 뭐가 안되는데? 맥스 넘버 어 트랜스퍼가 안되나?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됐다! 어? 왜나으면 안됐지? 여기 다크패럿 안에 넣어놨어요 아내 네 아이템 넣은거네? 하씨하하하하내 아, <웃음> 네 아이템 넣은거 뭐하는데? 아내 아, 네 아이템 넣었네 엄좀 지나 에헴. <웃음> 내 아이템 마. 나와버렸다 함 사올래 어? 생고기 됐다 야 이거 아이템 보관함 진짜 됐을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어! 들어온다! 대박! 나아이~~스! 아... 그래... 어? 뭐야 이건 또아 연비가 내 목에다가 이거 쇄골에다가 V자로 분홍색 그림 그려놨네 또 이거? 내가? 닌자야? <웃음> 아니 언제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너 안장이 어디 갔니? 이 안장 사라졌어요! 휴. 저 일단 태워 저좀 태워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가시죠. 안 되네? 아니 너 그리핀 있다 안 했어? 보시면 상태가 좀안 좋아요. <웃음> 오, 잠깐만 안장 뺏어간 거 아니야 설마? <웃음> 내가 글쎄 뭐, 뭐 내가 뭐 타짜야? 일장빼기 했어 아닌가? 내가? 그런게 어있어 내가 찾았다며? 드디어! 드디어! 내가 찾았다며?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올게! 오케이 오케이! 기다릴게요! 그것이 2디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웃음> 집에 혹시 무슨 음, 일 있습니까? 음. 저희 아이템 찾았습니다! 뭐 별일 없어요. 별일 있습니다. <웃음> 한편군 브리핑 해보게. <웃음> 제 몸에 <꿈에> 낙서가 생겼습니다. <웃음> 한편이가 바스가 나보다 큰것 같던데? 연빈님이 아닙니다. 야, 너가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자꾸. 야그 노래 부르지 말라 그지 안장 챙겨서 갈게.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X 축이랑 20위에 20. 아 클났다. 어? 아모닉리 어이. 와이. 지와와탄 돼지 일로 와봐. <웃음> 한편이 <팬이> 귀여워. <기아와. 웃음> 근데 이거 가슴 근육에 약간 가리지 않아요? 개가 <웃음> 바스가 크더라고. <웃음> 한편이 위야워. 넌 진짜 웃기구나 <웃음> 야 최고의 칭찬이네 방송인에게 생긴거 뭐한거 같은데? <웃음> 개빈님 응? 가기전에 제 머리 좀 봐주세요 연비언니가 뭐랬는지 너 혹시 그 이탈리아 축구선수 발로텔리라고 알아? <웃음> 아니 그리고 나는 이 머리 왜야너야야 너... 야! 야, 이거 반반치킨컨 뭐야? <웃음> 너 진짜 죽고 싶냐? 2 <웃음> 네, 2 d 아이템찾 아이템은 바로 출아하자은스전좋아요좋아요아이아 맞다, 근데 d 빈님이무실에 d 음. 의이좀많더라고아아 그래? 아마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나 <웃음> <한다. 웃음> 안 비켜? <웃음> 안 비켜? <웃음> 안 비키냐고 <웃음> 아! 아! 권틴자 도망쳐 권틴자 오와아 작업실이구나? 어그 어, 넣을거 더 필요한거 야 이거 그 좋다 좋아. 자꾸 뭘봐너너 너 고개 숙여봐 너 이렇게 해봐 너 머리가 약간 바이러스처럼 나고 있다. 코비. <웃음> <고비. 웃음> <웃음> 와 씨. 방어도 5100. 저희 컨펌에 음. 손님 오셨는데요. 회사. 컨펌이 라니요 회사 컨퍼니컴퍼니 아, 로펌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로펌로펌 로펌. 여기 손님 오셨아 어찌 <웃음> <웃음> 입구가 아니세요, 고객님. <웃음> 아닌 대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 더 편안해지셨네 <웃음> 고민 해결 <웃음> 프로포폴 한방 넣어드렸습니다 <웃음> 주무세요 저희 준비 다 됐으면은 모이죠 Let's get it 근데 이거 안장이 없어 아그 안장 없어 아 그거 내가 잠깐 뺐다 내가 껴주고 <웃음> 오마이 와이 <Why>? 좀 치나 <웃음> 이 싸움 잘하나? 사울래이몇 살인데? 반말하지 마라! <웃음> 반말하지 마, 라 각길에 세워라. 세하라, 치하라. 찌긴다. <웃음> 내리라 <웃음> 대박. 대가 프라이멀 파이크를 만들 수 있었어 우리가? 언제부터? 어? 에이펙스 체스트까지 얻어왔네 이거? 5월? 야이 정도면 살만하지? 어, 야, 와. 색깔 완전 예쁘죠? 음. 어? 장인 프라이멀 파이크도 여기 안에 있네? 5월 프라이멀 파이크를 갖고 있었어 얘! 애들 죽이면서 하나씩 나왔나 봄. 자 다들 준비됐나요? 예스! 예?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나라 아크랜드로. <웃음> <웃음> 왔다. 아 여기구나. <웃음> 아! 빨리! 기다려! 야, 이 에너지 잘안 난다. 뒤잡아, 뒤잡아, 뒤잡아. 뭐야 이거? 뒤잡아, 뒤잡아, 뒤잡아. 이게 탑건이지. 락 온, 락 온이야 이 자식아. 어딜 도망가? 야, 근데 엘리멘탈인데 이 정도를 버틴다고? 무슨 진짜 컷! 와, 어이서. 이렇게 해서 첫 보스 탐험 성공했습니다. 와우. 혹시 마스터볼 만들어줄까요 제가 레벨 99라 잘 모르거든요. 그거는 한번 보도록 하게요. 근데 레벨 100 언제 찍냐? 어떻게 찍었지? 공룡으로 잡는 거랑 내가 직접 잡는 거랑 경험치가 달라요 야 음. 그러면은 이거 대가 프라이머파이크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야겠다 좀비 도도 오케이 일로 왔 <웃음> 어? 뭐야? 이렇게 쉽게? 녹아버렸는데 아 뭐야 아아씨 구경만 하지 말고 어? 어? 뭐야? 너 어떻게 맞췄어? 에임하고 맞추면 되지. 멋있는데? 저세발 빗나갔어요. 오, 이번에 괜찮은데요? 어, 나쁘지 않아. 어, 이번에 진짜 어 상당히 오 어, 씨. 탱크루즈 아니야, 이거? 에이씨 에이 씨. <웃음> 뭐야, 이게. <에이 씨야. 웃음> 와, 멋있는데. 야. 드레드. <웃음> <웃음> 아니, 레게머리 한 팬이면 왜 이렇게 네. 머리가 빨리 자라지? <웃음> 그러게 <웃음> 야한 <웃음> 생각 많이 해가지고 하루 종일 된거야 <웃음> 원소 파편 5,000개로 야 이거야 야 벌써 재료는 다 있어 우리한테 원소 파편만 많으면 돼와아아아아 <웃음> 썸네일 강이다 와아 <우와>, 미쳤구만 아아 어?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쫀따타그